어라고. 근데 아, 또 깜. 아니야. 아니 또 볶았대. 아, <웃음> 어. 보지가 아, 안 닮았다고. 무슨 아는 거. 그래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먹어. 이렇게 알고.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야, <웃음> 야, 다 나가자. 소띠야, 어. 다 나가자. <웃음> 예. <웃음> 야, 바람 쐬러 가자. 바로. 아, 겠지 아, 겠지 아, 그치? 아, 그치? 아, 그어 아, 아, 그치? 아, 그치? 아, 그치? 아, 그치? 아, 그치? 아, 그 아, 직치야그 그치? 아, 그치? 아, 그치? 아, 그치? 아, 그치? 겠지 친구들? <웃음> 아니 모르는 사람들. 너한테 술 먹자던데? 아니 저 새끼 취하면 항상 저래. <웃음> 야 빨리 와. 너잘 따라놨어. 마, 마셔야지. 나나 나 먼저 마신다. 나나 나 마신다. 너 와야 돼!